잽을 써도 어차피 이게 받아줘요 그리고 잭을 못써 얘가 그 포자를 받기 때문에 안죽으면 안돼? 안죽으면 안돼? 안죽으면 안돼요? 안죽으면 안되냐? 제발 아 좀만 더,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자고 좀만 더 하자, 좀만. 진짜, 좀만. 어? 안 죽을 때있어도 근데 아무것도 못 자르거든, 얘가. 아니, 리브이 리브니 공격권 절대 안되아안 돼! 1, 1, 1. 안 돼! 일, 일, 일. 안돼 아, 딱대으로 죽여.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잠깐만 뭐야. 어! 일단 내개피한 마리. 개 e 만에하나 하나, 하나 어 아니 내 개구리들 왜안 터져? 어, 그래도 황부는 다르긴 다르다. 황부는 <목소리> 다르긴 달라. 맞다. 사 이미 차이가 너무 심하죠. 황부는 다르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좋다 패시 그냥 압도적이다 압도적 얘 방금.. 부러워 아 다음에 줄게요 아 지금 부끄럽다고 나 지금 부끄러움 안땅인 상태야 부끄러워 부끄러워 치랄! 야아아말하지 마. 아니왜아무도 앵무 안 치? 아아 하지 마. 그만해. 아만해 그만해. 그만 아아아아다그만해 그만해. 그만해. 그만해. 그만해. 그만해. 그만해라. 분명히 말했다. 그만해. 그만해. 그만해. 그만하라고. 그만하라 그랬다. 내가 분명. 그만다. GG, 이겼습니다. 버렷? 이렇게 <목소리> 해볼까? 아, 어차피 악마 유근데 16은 되지 않을까? 아, 18공 한번 해볼게요. 18공해도 상점 오차피 넘길 것 같은데 어...대엄..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으 어른이 돼서 또 이거 <웃음> 아니 기분 한 마리 으남으잖아아으으 아니 근데 확실한 거 하나 봤네요 21.0 으 너무 높아. 8 0으으으으으으수으 자 갑니다. 리 외국사 나오면 완전 좋아. 개꿀 도떻게착했다논리재 활용이 훨씬 좋지. 이것도 사야이네야 돼. 개쩔어요, 봐요, 봐요, 봐요. 개잘 큰다니. 응? 음? 어, <웃음> 아니, 개잘 크긴, 개잘 크긴 하네요, 어. 개잘 크긴 하네요. 응? 음? 방금 뭐지?